여러분들이 원하는 뒷모습은 없습니다. <웃음> 최대 장탄순 6 재장전 시간 2.33초 조작 타입 차지형 대상에게 공격력 63.11% 63. 데미지 차지 시간 1초 자 스킬 1은 히어로 비전 풀차지 공격 시 자신에게 히어로 비전 폭발 범위 5중첩 5초 유지 두 번째는 마지막 탄환 명중 시 대상에게 공격력 추가 데미지 보스 파츠 명중 시 대상에게 추가 데미지. 아플라스 버스터. 또 자신에게네요. 간통 특화 자신 히어로비전. 히어로비전 1. <웃음> 최대 중첩 상태라면 동일적 대상에게 무시 데미지. 방무 데미지도 있네요. <목소리> 갑시다. 일반 뽑기부터. 40 뽑. 아. 첩 뽑. <웃음> 그럴 우와 잠깐만. 아니. 이거 하나 맞아? 는 좋은 아뭐 좋은 좋은 스택이었다고 생각하죠. 첫 뽑은 원래 원래 첫1 0은 버리고 가는 거라고 했어. 그치 아닌가? 10분 만인가? 아 그치, 올파랑도 나오긴 하지. 여기서 노란색이 나올 수도 있잖아. 그럴리가 없지. 음, 그럴리가 없지. 아 아하. 액댐 맞아? 자, 아, 30보. 아, 슬슬 벌써 불안한데 어떡하지? 아니, 아닌... 어, 바뀌었다, 바뀌었다, 바뀌었다. 30분 만에, 아, 일단 이거 1번 뽑기잖아. 근데 자, 미실리스는 맞네요. 미실리스, 리타, 아, 네, 일단 일반입니다. 아 페퍼 에다스알 후추 후추가루 자 후추 후추 후추 후추 후추를 후추 후추 를 후추 후추 했습니다. 보라색 무슨 일이야? 짜자자자자, <웃음> 보라색. 자. 일단은, 자, 이렇게 40회. 셔터 세게 내리면 급히 나옵니다. 그럴리가, 일반 뽑. 음. 아. 일반 뽑은 끝났고. 자, 일단 이제, 이게 본 게임이잖아? 그치? 이게, 이게 본 게임이니까. 그치? 자, 10복. 15. 나1 0부터하겠습니다 가자! 할수 있다! <웃음> 어! <웃음> 아까 안 나온 두개 나왔어요 잘. 이제 다이아니까. 다이아는 좀... 그래도 좀... 아, 주얼은 다르지 않을까? 하... 갑니다. 제발. 제발. 아플라스 라플라스. 라플라스. 라플라스. 도양산이지지고나 망한 거 같아. 어떡하지? <웃음> <웃음> 제발 이제 아까 보석 썼어요. 스키테어 마음 <웃음> 아프니? 아니 왜얘 왜 이렇게 밀당가냐 나랑 아니 아니 와, 이걸 왜 이렇게 보라색에서 바꿔주냐 처음부터 금색으로 하면 어때서 다음 미실리스 아 픽돌은 안당했네요 픽돌은 안당했습니다. 첫번째, 라플라스입니다. 정의는 승리한다. 정의는 승리한다! 자 가자 예 어서오십쇼! 한번 더! 한번 더! 제발 한번 더! 한번 더! 다쓸 겁니다. 아, 벌써 40분밖에 안 남았어. 와. 이렇게 그내 다이아 주얼이 이렇게 녹아내리듯 사라집니다. 아, 숨 쉬어요. 아니.. 금빛이 진짜.. 금빛이 진짜 너무.. 너무 안 나오지 않아? 진짜 너무.. 아.. 너무 아프다.. 마음이 아파.. 3번 30뽑 아, 여기서 좀 금빛 좀 보고 싶은데, 금빛? 금빛이 안 보여. 어, 왔다, 왔다, 제발. 아, 저한테 한세 개만 주시면 안 될까요? 아, 많이 안 바라고, 열개주 금색 세, 세 개, 3개, 세 개만 주시면 안 되나요? <웃음> 거기 필그림 하나만 넣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, 저. 아. 어? 핏줄! 야! 할 거면 어, 필그림을 줘야지. 여기요. 여기요. 픽토론 필그리 많이만 안 봤는데. 오, 픽토론. 아, 픽토론 필그리 많이만 안 봤는데. 안타트니 추천 500원 감사합니다. 나 플라스 스킬 한번 써보면 병기. 가 뚫리듯 속이 뻥 뚫리는 기분입니다. 아, 근데 지금 저는 속이 막혀 있거든요. 지금 아니 근데 이게 그 풀을 생각하면 도감을 채우는 것도 사실 중요하긴 하거든. 증폭을 위해서? 근데 아 제 마지막이야 누가 어제 말해주지 않았어? 마지막 아 아까 너무 많이 바래서 그런가? 제발 안 끝났어 이제 이제 <웃음 튼튼히> 끝이야 바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바, 바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<웃음> <웃음> 어어바아 아, 마지막에 하나 먹었다 아 1도랬어 그래도 1도랬다 아니 얘만 픽돌 안 나왔으면 이, 이, 언니 조, 이 언니 좋은 언니 아니잖아 이거 80뽑했죠. 80뽑해서 1돌이죠. 먹긴 한거 감사해야 되는 거지? 그치? 그치? 메이든이 메이든 했다.